소주 두병을 마시고 자동차 내부 고온에 질식사하였을 가능성 사인 미상임에도 부검 거절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3나 52089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1년경 상위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시동이 켜진 채 정차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위사망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처리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간의 인구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바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리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유리한 간접이나 정황사실 등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사고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실 차량 내부의 온도는 33.2도 정도였고 사체가 땀에 젖어 있었던 사실 차량의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차량 내부에서 빈 소주병 2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술을 마시고 차량 내부 온도의 상승, 산소 희박 등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단되는 사실 불리한 간접이나 정한 사실 등 그러나 망인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지식사 또는 열 질환 등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거만인은 사체 외부 상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사인은 미상이라고 판단한 사실 사인이 미상임에도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부검을 통해 그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아니한 불리익은 유족인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정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